안녕하세요,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콩물이 줄줄 날때쓸수 있는 혈자리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사진이 보이죠? 자, 엄지 손가락 네 사진입니다. 자, 엄지 손가락에서 손톱 네 손톱 주변에 여기 빨간 점이 하나, 둘, 셋세 개가 있죠? 자, 요세 혈자리가 콧물이 줄줄 흐를 때 네, 콧물을 딱 멈춰주는 혈자리인데요. 자, 이 혈자리를 어떻게 잡을까요? 어, 보통 이 여기 손톱을 이 세로 부분을 딱 직선 두 개를 딱 그어주고 여기 밑에 손톱 아랫 부분 가로 줄로 해서 쭉 줄을 그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있죠? 자, 요 교차점, 하나, 둘, 그리고 이두 개의 혈자리 안에 중간. 자, 중간.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세 개의 혈자리. 자, 요세 개의 혈자리입니다. 자, 언제지? 손가락. 이게 있죠? 자, 요 혈자리를 한번 지압을 해 줘보세요. 자,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런식으로 지압을 해주셔도 좋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빠른 효과를 보고싶어 그럴 때 사열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, 점자출혈 사열침으로 콕콕콕 네, 그래서 약간의 피를 네, 뽑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를 이렇게 좀 네, 멈춰줍니다 근데 보통 사열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고 잘 안하시니까 이런식으로 사진처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 콧물이 줄줄 흐를 때자 콧물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아로마 레터피 말씀드릴게요. 자,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, 유칼립티스 에센셜 오일 저는 아, 저꼭 집안에 상비약으로 뭐이두 가지 꼭 갖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너무 그 감기 기운 이 있을 때, 감기 걸렸을 때 이걸 쓰면 되게 좋아요. 그 콧물이 줄줄 흐를 때 어,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,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뭐 손수건도 좋아요, 뭐 티슈에도 좋아요.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향을 이렇게 코 앞에 대도 되고 어, 맡아 주시는 거예요. 아니면 이런 요즘 마스크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. 자, 마스크 안에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, 이렇게 마, 마스크 쓰시고,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.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코에 이렇게 밀착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이 발향이 돼요. 자, 순수 정유라서 어, 이향기 분자들이 막 발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이걸 너무 가, 바로 이렇게 한 방울 떠난 다음에.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면 이 향기분단이 눈까지 올라서 눈까지 좀 시립니다 네, 향이 너무 세서 그래서 마스크에 넣고 사용하실 때는 한한 어,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이 향이 발향될 때까지 좀센 향이 좀 발향될 때까지 나눴다가 그 후에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좋아요 눈도 따갑지 않고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